안녕하십니까, 보연희카입니다. 오늘은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뉴욕에서 가지고 왔고 너무 기사가 길어서 조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Tokyo's Olympics have become the anger games. The Olympics are supposed to be a symbol of global togetherness, but Tokyo s are shaping up to be the least wanted in history. 도쿄의 올림픽은 분노의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항상 S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Happy Come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시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Happy Come이 되고 있고 명사와 명사를 꾸며줘서 그 명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항상 원형이 다른 명사를 꾸며주는 걸로 Soccer Game처럼 Anger Games Angry Game 하면 그 게임이 화가 난거가되니까 그렇지 않고 Anger Games가 되고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부제목 The Olympics are supposed to be 뭐뭐여야 되는데 할때 Supposed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Be Supposed to 하면 뭐뭐여야 한다 Was Supposed to 하면 내가 뭐뭐를 했었어야 하는데 예전에 뭐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이런 느낌으로 가실 때 Was Supposed to Are Supposed to 지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Be a symbol of global togetherness 지금 하나여야 하는 것 그러니까 Together 아니고 Togetherness Anyss가 붙으면 명사형이 된다 yep. Are shaping up 지금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In shape 하면 몸매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Are shaping up 도쿄가 모양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To be the least wanted, the least favorite 하면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잖아요 그래서 the least wanted, 가장 원치 않는 게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in history 역사상에서 okay. 캡션도 한번 보실까요? Polls show that the majority of people in Japan would prefer that the game be postponed again or abandoned altogether Polls 하면 여론조사를 말할 때 Polls majority라고 읽는 분이 맞으신데요 majority 하셔야 되고 그리고 majority of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most of people 아니면 most people most people이 맞습니다 would prefer 한거 would like 하고 똑같은 쓰임 그래서 would prefer 다음에 game should be 게임이 멈춰져야 한다 기 때문에 should를 생략하고 be의 원형을 쓰셨네요 postponed again, 다시 미뤄져야 된다. 이미 한 번, 일년이 미뤄졌었죠. 그래서 postponed again 하고, 그리고 똑같이 be abandoned에 걸려서 abandoned 모양을 쳐서 abandoned altogether, 아예 포기가 되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would prefer. 여기까지 하고 다음 비디오에서 또 이어해 보겠습니다. 기사는 아래 소개 글에서 찾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좋아요.